영양사 국가 시험 대비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 영양사 국가 시험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서 국가 분석을 국시 분석을 잠깐 할게요. 예로서 식품학 조리 원리에 대한 예를 하나 보고 이렇게 국가 시험이 준비하면 되겠다. 그 힌트를 좀 얻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국시원을 우리가 방문을 할 겁니다.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약자로 국시원. 여기에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제 원서 접수, 그다음 시험 결과,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양사, 연도별 응시자 합격률 자이 자료를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시간 표 아,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 범위 자 2019년부터 현재,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시험 출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출제 범위를 보고서. 이 범위 내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그다음에 연도별로 한 3년 정도 출제 문항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지난 2021년 12월에 실시된 40, 제45회 영양사 국가시험 이 문제의 키워드가 뭐였느냐. 잠시 한번 살펴보고 자, 우리나라 영양사 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식품 영양에 대해 가지고 다른 나라들 외국은 어떠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지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에, 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런 내용으로 내용을 담았습니다. 에, 국시원 홈페이지입니다. 자, 저 위쪽에 보시면 은 국시원 www. 국시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연결을 하면 접속이 됩니다. 연결이 자, 취소를 하고 자, 홈페이지 빠져나와 버렸네 자료를, 에, 응시자. 자, 보시면은, 접수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이런 식으로, 에, 연도별로, 자, 연도별로, 2020년까지 그래프가 있고요. 아래쪽에 2021년, 작년, 자, 응시자, 응시자 수, 2020년, 19년, 응시자, 되게 보면은 합격률이 54.9에서 7 0 2 보시면은 약한만명 미만입니다. 한 7,000에서 8,000명 응시를 해서 응시를 하고 합격 인원은 약한 4,000에서 5,000명 정도가 합격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험 시간표는 이렇게 다 아는 바와 같이, 시험 과목 수는 이렇게 네 과목으로 나옵니다. 자, 네 과목인데, 1, 2교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1교시, 2교시, 입실은 당연히, 당연히, 시험 시간이 이렇게 09시부터 100분. 그 다음 마치는 시간이 12시 35분 1, 2교시로 전체 문항수가 220문항입니다. 한 문제당 1점입니다. 220점 총점 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 시험과목은 이와 같이 4과목으로 1, 2교시 4과목이다. 그러면 그네 과목을 크게 이제 그룹으로 지었습니다. 자, 그룹으로 지은네 과목이, 또왜 이럴까? 네 과목을, 자, 1, 1교시, 에, 1교시, 영양학 및 생화학이 6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이 6 0문항 그럼 합해서 1교시, 120문항. 2교시가 식품학 및 조리 원리 40문항, 그다음 급식 위생 및 관계 법규 60문항 합계 100문항. 합해서 220문항. 자, 1교시가 120문항에 시간은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이 교시 100문항의 시험 시간 85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100문항의 85분에 해결해야 된다. 한문항이 0.85분 이내에. 그러면은 단순 계산하면 한 40초 이내에 한 문제씩 해결. 해야 된다. 한 문제씩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능력하게 한다면, 한 문제 해결에 30초를 넘기지 않아야만 마킹하는 시간이라든지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당 30초 이내, 그러니까 30초 이내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각 문제에서 문제집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문제가 맞다 틀렸다 마킹을 막 하세요. 그 하면서 그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올수 있어요. 본인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게 답을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노력은 그 시험지에 다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좀 지금부터는 한다. 한 문제에 30초 이내 해결한다. 자, 그 다음, 출제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자, 현재 2019년 43회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자, 이 출제 범위 지키겠다. 현재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제 범위가 자, 이런 이런 내용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나와있어요 그 다음 그 문제는 문제은행 문제은행식으로 지금 다 들어가있어요 들어가있어서 그 중에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추출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다덤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는 여기에 있는 출제 범위 내에 있는 문제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떤 출제 범위인지는 우리가 적어도 알아야 되잖냐 이거 한 번도 안 읽어봅니다. 자, 첫 시간이니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자. 자, 예로서 여기에 영양학 생화학의 분야, 영양학 및 생화학, 영역, 개요, 개요 영역의 세부 영역, 영양 섭취 기준이 어떤지 영양 섭취 실태가 어떤지 영양 밀도가 뭔지 영양과 성장, 영양 표시 세포 구조와 기능 자, 이런 것들 문제는 이 개요의 세부 영역으로 출제 범위에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 영양에는 탄수화물 소화, 흡수 그 다음 혈당 조절 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도록 올려뒀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식품조리원리에 이제, 자, 43, 44, 45회, 3회에 걸쳐서, 자,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거의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나와 있죠. 보세요. 이렇게 탁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 그렇죠. 여기는 뭐좀 들쑥날쑥 했지만은 결국에는 탄수화물, 그 다음, 공유, 서류, 당류, 그다음에 육류, 그다음에 유지류, 채소 및 과일류. 자, 이런 것들은 적어도 세 문제, 에네 문제, 많게는 다섯 문제 출제되는 어? 그런 횟수도 있다. 그러니까 차이는 조금 있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거의 뭐 출제 안 되는 이런 부분은 하, 최근에 하나 보이는 게 여기 하나 있네. 식품의 색과 향미, 한 해는 출제가 안 됐는데, 그 다음 해는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되어버려요. 자, 이게 왜 이러느냐? 문제 은행에 들어있는 문제 꺼집어내봐도 나오는 게 이게 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제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꼭 관심있게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면 대개 이제 보면은, 자, 43, 4, 5회, 3회, 최근 3, 3년간에 국가고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앞쪽에 그래프로 그렸는 내용입니다. 자, 숫자로 보시면은 개요에 1, 3, 2, 거의 출제 안 되는 영역 없지요. 수분, 특성, 하나, 한 문제, 한 문제, 다. 탄수화물, 네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지질, 세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단백질 마찬가지 313. 식품색향미 305. 미생물 333. 공유서류당류 454. 자, 이런 식으로 했어. 채소 및 과일류 354. 해조류 버섯요. 그러니까 각각 각 영역에 적어도 한두 문제는 출제가 된다. 한도 문제는 출제가 된다. 자,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나왔는 영역이 자, 예로서 계요의 조리 기초 세부 영역의 계량에 대한 뭐 버터 어떻게 계량하느냐? 뭐 온도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수분에서는 자유수가 성질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자유수 결합수 얘깁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뒀는데,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 하시고, 실제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 문제입니다. 공부를 했어요. 자, 그 정도만 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 대학에서는 어, 식품 영양 쪽에서는 어떠한 공부를 하느냐. 자, 이두 학교를 잠시 한번 보, 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왜 이, 이걸 보자 하냐 하면 은 자, 우리가 자, 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Undergraduate Program Graduate Program 학부 여기는 대학원, 어, 그 다음 텍사스 AMN 다이어틱 인턴십 프로그램 뭐 등등 이런 프로그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뉴트리션, 푸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포스트 리스트,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더그레저이터 어,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 우리 하고 지금 제일 가까우니까 자, 이 프로그램 속에서 프로그램 속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 어떤 종류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 관심을 사실 좀 가져보면 뭘 공부를 할까 우리나라는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공부를 할, 할까 이런 관심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가지면 좋겠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첫 시간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열어볼까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